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멤버분들을 속이는 몰래카메라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몰래카메라냐 자 멤버분들이 접속을 하면은 제가 어, 곡갱이와 그리고 횃불을 줄거예요 그리고서 다이아몬드를 빨리 캐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뒤에 이런식으로 이제 일자로 이제 다이아몬드를 찾을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일자로 쭉 다이아몬드를 캐고 나면 은 제가 멤버분들을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서 허기워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허기워기를 제가 제가 뿌릴 거예요 그럼 허기워기가 뒤에서 이렇게 막 쫓아와서 저를 이렇게 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멤버분들한테 야생을 시키고 뒤에다가 몰래 허기워기를 뿌리면, 과연 멤버분들은 어떤 반응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렛츠고! 구독! 자, 받으세요. 자, 이제, 요루루님. 네. 다른 멤버들보다 다이아몬드를 빨리 캐주시면 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시작! 시작! <웃음> <웃음> 나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간단 리가 없는데. 아, 진짜, 그, 그러... 하다 아, 할 일이 있어요. 아니 아주... 왜? 아 잘못 들게로 어디 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데요? 아 남성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아 어?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네캐 캐야 되나요? <웃음> 네. <웃음> 아 네. 뭐 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아닌데 이모님. 네? 좀 의심스럽네요. 아 뭐가 의심스러워? 아니. 막 쫓아다니니까 음. 뭔가 좀 괜히... 음. 좀 아니야. 그렇네요? 아 진짜로. 아 투병 먹어야겠다. 신경 쓰이는구나 많이. 내가. <웃음>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여러몬들안 캐세요? 아유 시간 없어 지금. 아니 저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 아니 아, 아, 그럼 가요. 지금 그럼 공평하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허 정말? 아 어쨌든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캐고 계세요. 네. 아니 <웃음> 왜쳤다봐아왜쳤다봐아 <외쳤나> <웃음> 아, 왜요 구분안 돼요? 네 다이아몬드 캐치 모르죠 네네 네, 벌써 5분 지났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니 빨리 캐는 컨텐츠라고 했더니 5분을 소비했습니다 아니 안 캐져요 아, 당연히 다이아몬드니까 근데 왜저 구박해요 아, 쟤는 위심하잖아요 일단, 저는 조금, 물한잔 먹고 있을 테니까, 다이아몬드 나무 말씀해 주세요. 망치지 마세요. 진짜로? 물한잔 먹으려고. 네. 얼음물이 맛있네. 얼음물이요? 음. 수상해요. <웃음> 아,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알았어요. 음. 왜요? 왜 뒤가 어둡지? <웃음> 아, 어두울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왜 밝혀? 무섭잖아요! 아, 무서워서. <웃음> <웃음> 아, 다이은드게라고 알았어요! 와, 많이 깐것 봐. 무섭나 봐, 너. 수상해, 수상해, 수상해! 다이은드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 그냥 꼴찌 할게요. 요런니뒤봐봐뒤 뒤에 뭐가 있는데? 마가 <웃음> 알았어 이거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어? 아 <웃음>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왜하하하하왜하왜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요만님. 웃음> 너무해! 이거는 내가 눈치를 채도 놀랐을 거야. <웃음> <웃음> 너무해 너무해 너무해. <웃음> 아 웃겨. 어쨌든 나는 또 다른 멤버 소개로 가볼게. 네. 안녕. 안녕. 이명은. 자 오늘 오늘 그 곡괭이로 음흠. 곡괭이로 다이아몬드 캐주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요? 네아나문 없어서 오래 걸릴텐데 상관없어요 그냥 캐면 되는거예요네 영상 개노잼 되는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 데서나 가서 캐도 돼요? 네아 어디서 캐지? 편하게 왠지 하...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 저, 정말이죠? 네. 뭔가 긴장되는데? 요루루는 정확히 7분이 걸렸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요루루보다는 빨리 캘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루루는 거의... 이 콘텐츠가 맞나? 유심하다가 오분 까먹었거든요. <웃음> 어쨌든 다이아몬드 나오면 말씀해주세요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뒤에, 위에 위에? 리허님! 놀랬잖아!!! <웃음> 진짜 놀랐어 <웃음> <웃음> 진짜 놀랐잖아 여기 서있어 봐너올 거야 지금 반대편 반대편 <웃음> 아, 그만해!!! <웃음> 얘는 어디는지 쫓아간다고? <웃음> 아얘 뭐야 언제부터 뒤에 아! <웃음> 아니 언제부터 뒤에 있었어? 계속 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어 뭐? 진짜요? <웃음> 얘는 사람 냄새를 맡거든 아니 뭐야 나 완전 놀랬어 <웃음> 좋아요 아 김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받으시고요 네? 네 이거 받고 빵도, 네. 많이, 먹, 빵도 많이 먹고 네자 이제 다이아몬드 캐세요 다이아몬드 네네 네, 다이아몬드를 다른 멤버분들 다 했거든요? 자 다이아몬드를 제일 빨리 캐주면 됩니다 아 진짜 안 나오시네 벌써 4분 지났어요 벌써요? 네 <웃음> 거짓말 네 아, 그럴 일이 대충, 없어요 대충 3분 정도? 안 나오는데요? 에 네, 나와요 이거 거짓말 아닌가? <웃음> 뭐 거짓말이야 야생맵인데 이거 다이아 없는 맵에서 캐기 시키는 거 아닌가? 에이 그런 에 그런 노잼 몰래카메라를 할까 내가? 아 이거 몰카예요? 아니죠. <웃음> 아니 근데 왜 그걸 시켜요 내가? 무슨 뭐 무슨 명목으로? 아, 다이아몬드 캐면 아, 말씀해주세요. 안 나온다니까요. 야 뒤에 있네 다이아몬드. 놓치고 노추, 놓치고 왔네. 오, 조금 뭐야?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아니, 얘왜안 놀래? 야, 너 뭐야, 왜? 이거? 너왜안 놀래? 노... 야, 막았어? 그럼요. 죽어, 죽어,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웃긴다, 얘?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어, 어. 뭐야? 재미없다. <웃음> 아잇, 노잼. 아, 아, 아 다, 다시 와봐요. 뭐, 아, 이게 좀 유튜브 가게 안 나가서 그러는데 놀래줄 수 있어요? 와서? 어떻게 아, 가요아 아, 연기해주세요. 네, 연기. 저올 거거든요? 오오오! 오! 오! <웃음> 오! 세상에! <저거> 뭐야! 오 <웃음> <웃음> 됐나요?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웃음> 이런 거 하지 마요. <웃음> 어. 하하아하하 어. 아, 요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럼 이만 구독 자, 오늘은, 다이아몬드를 캘 건데요. 자, 이걸로. 자, 다이아몬드 캐면 됩니다. 다이아몬드요? 넵! 아, 캐기 참 쉽죠. 여기 또 늪지대네요. <웃음> 늪지대면은, 후딱 찾고 가야 되겠다. <웃음> 어? 여기다. 자, 여기를 쭉 파볼게요. 어, 어디도 본건 있네. 지금 다른 멤버들은 거의 3분, 4분 이 정도로 했거든. 음, 저는 그러면 이제 2분 컷이 되겠네요. 네. 이거 근데 Y가 안 나오죠? 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지금. 아무로다가. 응. 음. 어 뭐야 이거? 자갈 딥슬레이트? 응. 음. 1.12.2에서 멈춰 있는 저한테는 신, 트리다 멘트리 메저 위로 올라가야 돼. 뭐. 이러 한, 둘, 셋, 넷, 한, 여섯, 이 정도면 12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일자로 쫙찾으 찾았어요 어? 찾았어? 네 우와, 몇분 걸렸지? 그러게요, 몇분 걸렸죠? 우와! 2분 걸렸어, 거의! <웃음> 우와! 다이아 찾기 성공! 성공, 우와! 이전 신기한데? 이 자, 그러면은 이 다이아몬드 어, 네. 말고 그거도 그것도 한번 켜 보세요. 그거. 그... 어떤 거요 레드스톤.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레드스톤은 어어, 이제 레드... 다이아를 찾은 거 근처를 싹 파보죠. 아, 그 근처에 거의 있지. 아니, 제가 레드스톤 발견하면 그때 어, 말씀해 드요 찾았어요. 전에... 오! 어, 그럼 레드스톤 캐셨으니까 청금석도 캐 주세요. 바로 청금석. 청금석이요? 음. 황금석은 어떻게 캐지? 음. 청금석도 그 근처에 있을걸 아, 청금석만 한 개만 부탁드립니다. 누가 파놓은 땅굴이 있는데저아 그래? 여기 봐봐. 여기를 또 지나가면 이분이 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 한 번씩 쓱쓱 뚫어보고 가면 되거든요. 음.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잘 쓰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근데 뒤에 놓고 왔는데 청금석이 뒤에 있는데? 어디요? <웃음> 아니 좋은 거 만들어준다네요. <웃음> 금소 <청금속> 색깔이긴 한데 <웃음> 어쩐지 들어올 때부터 퍼피 플레이 타임인 걸 말았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웃음> 계속해 <해래>. 이렇게 찾아. <웃음>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오늘 퍼피 플레이 타임으로 물레카메라 대성공 뿅. 와요. <목소리도> 안녕.